하이! 여러분들, 여기시입니다 오늘은 여기 개구리를 한번 풀어주는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통이 반투명한 상태라 화질이 그닥 좋진 않네요. 투명한 통이 아니라 반투명한 통이라 그렇 그렇기 때문에 한번 뚜껑을 열어서 아이 귀여 눈 땡글땡글해. 그러면 한번 얘를 한번 데리고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음, 하면서 간단한 개구리 Q&A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너무 귀여워. 그리고 개구리는 올챙이가 개구리보다 더 큽니다. 황소개구리 챙치지 이만하더라고요. 근데 막상 황소개구리 작던데. 네 빼주러 갑니다. 에 네, 어느 쪽에 풀어주면 좋을까나. 대나무 뭐야? 네, 예상치 못한 빛까지 옵니다 와. 네, 저기 저 다리. 저기에 풀어주려고요. 저기 징검다리가 있는데. 지금 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, 물에 풀어줄까? 풀에 풀어줄까나? 깨울이는 귀엽고 이 와주네? 귀엽고요? 그럼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, 보이네. 긴 하는데, 가봐. 음, 어디가 날라나? 물이 날까, 풀이 날까? 네, 저, 쫓... 응. 네, 저쪽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귀여워. 내 썸네일감으로는 응? 되려나? 아 네, 아무튼 넣어 근데 얘는 아직 꼬리가 네. 오꽉 됐습니다 이제 한마리도 없어 네 아직 두마리 남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줘 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투 좀 달려달라 그리고 댓글도 진짜 많이 달아주세요 아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!